굿모닝 굿모닝 오 발음이 지 g 는데 d 자 꺾었어요 그냥 한국식으로 굿모닝 네 n g g o o 지금 그 비염이 있으면 지금 부정 o 합이나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코로 숨을 못 쉬면 입을 벌린다 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o 아, 입을 벌린다 네. 네. 이걸 벌리면 네. 이 구강의 모양은 네. 혀가 만들어요. 네. 어... 혀의 네. 모양대로 구강이 쫙 만들어지는데 네. 혀가 아래로 가 있으면 이 상악, 네. 윗턱이 제대로 성장 못하고 좁아요. 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아래턱이 만들어져요. 음... 그러 좁은 곳에서는 치아가 나와서 반듯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좁은데? 막 삐쭉삐쭉 삐틀비틀 네, 그렇죠. 막 나오게 되고 네, 그래서 음. 이 문제가 코로 숨을 못 쉬는 문제로 시작한 게 부정교합이 만들어진다는 게첫 음. 번째 눈으로 음. 보이는 네. 그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죠 당연히 네. 숨 쉬는 게 답답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다가 자꾸 깨고 안 깨도 잠을 계속 뒤척히게 되거든요 그런 깊은 수면을 못 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충분하게 나오지 않아서 애는 성장이 느려져요. 그래서 나중에 뭐 성장 클릭, 뭐 몇백만 원씩 다니고 하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애도 스트레스, 경제적으로도 그래. 애, 아이들도 한참 성장기 때는 이게 조금 큰 차이가 얼마나 되게, 커요. 되게, 되게 크죠. 네. 근데 그 한참 큰 성, 커야 될 성장기 때 제대로 못 따라가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고. 애의 인성이나 성격 발달에 굉장히 문제를 있기 때문에 이건 코로 숨을 못 쉰다는 거 엄청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음, 네. 그렇게까지 되게 심각하게 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 예, 그냥, 그냥 자연적인 예, 원리예요. 예, 예, 그리고 그런 고객들이 예. 우리를 찾아서 너무 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요한번 스무살, 서른 살 돼가지고 젊은데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치, 치아가 너무너무 삐뚤삐뚤해가지고 손쓰기도 힘들 정도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다그러 보면 어릴 때 비염이 너무 심했어요 음. 응. 근데 그 비염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기도 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아이들의 코호흡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요 그게 네. 건강에 진짜 악영향을 엄청 주네요. 그냥 기름 네.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그래서 네. 코골이 네. 자체는 그냥 그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다는 거를 내가 알려 막 말하는 어떤 비명일 수도 있고 아우성일 수도 있어요. 나 힘들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빨리 조치를 취하자는 거예요. 네. 어. 코골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어. 호흡의 문제예요. 네. 음, 이거 시원하다 진짜. 이게 넓어진 게 느껴져요. 신기하네. 이게 3천만 원짜리 개발비 들었어요. 3, <웃음> 3천만 원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에 3만 아, 원으로. 네. 어, 너무 좋네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